뭐야 어디인데 어디인데 앞뒤니 야이 거지가 야 팀킬 저 거지 같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젠데입니다 오늘은 신작 게임 어콜오 뷰티 모더워의 리부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 아 실수 와와 까꿍 어머 와 자폭 테러도 있네요. 오. 아 프라이스님 안녕하세요. 와 간지. 오마이까, 오케이, 오케이. 어, 5초밖에 안 나왔어. 오 마이 갓 어떻게 어떻아오 초밖에 안 남았어. 오오 어떻게? <목소리> 와! 병전백병전백병전백병전백병전 택병전! 택병전! 택병전! 택병전! 택병전! 택병전! 택병전! 택병전! 택병전! 택 So 얘도반란고인데 공군이 있다고? r c e l o a t w o i g t o 야합니다 총알이 없네 일단 가봅시다 아! 아니 앞에 인간이 계시면 어떡해요 자살아있고요 여기 살아있고요얘 왠지 얘는 왠지 발란거 같은데 딱 봐도 발란거 같은데 얘네 쏘면 안돼? 어? 어? 어쏘 어? 넘어가네 어 맞았나봐 왠지 여기서 한번 백병전 일어날것 같거든요 느낌인지 땀놀 한번 이거봐 이거봐 이거만 다 죽여야 돼요. 아 죄송합니다. 북한이. <웃음> 와. 아 씨. 바뀌었어, 바뀌었어. 아. 아왜안 맞냐고. 오케이 맞다. 오케이. 야 이건 봐줬다 저 친구가 지금. <웃음> 뭐야 어디인데 어디인데. 앞뒤니 야, 이거. 야, 이 거지가. 야, 이 야, 이거. 지같거 야,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서 야, 기거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아, 오른쪽 위에 저거 뜨는 거좀안 없어 없애, 없으면 안 되나 좀. 어어 노! 아이 총 진짜. 아이 총을 왜꺼내 여기서? <웃음> 미치겠네. 손은 아돼요 살려야 되니까 손은 안 돼요. 또 도망가죠 바로. 안 숨어 남자들. 겁나 멋있죠? 멋있으니까 죽는다. 이뭔개소리야 찾아! 어딨어? 어쩔쩡? 오케이! 나이스! 잘했어! 오! 아, 어떻게 하라고, 이거? 그건! 어쩌라고, 지금? 아니! 아이! 아 진짜 너무 버텨안식으로아 그렇지 국제 국 s